수원이 놀터! 안녕하세요, 소세지 여러분. 수원이 놀터의 서원이에요. 오늘은 민실이의 힐링 스토로베리인데요. 옆에를 보면은 몽실이가 있는데 몽실이가 딸기 타를 쓰고 있어요 이 딸기 밭 주인이 몽실인가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원이가 있는데 여기 위에 카메라가 있어요 옆에는 몽실이의 힐링 스토로베리라고 써있고요 딸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이 놀이 제목이 있고 먹을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놀러 가볼까요? 렛츠 고! 아, 안녕하세요 여기는 몽시의 딸기밭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여기서 힐링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딸기 우유에서 수영을 할수 있어요 딸기 우유를 슝 이제 됐네요 딸기 우유가 다 들어갔어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? 네자 어떤 느낌일까? 오 느낌이 좋아 촉촉해 한번 수영을 한번 해볼까? 아프 아프 아프, 아프. 여기에 케이크를 들고, 여기에 딸기들이 많아. 여기서 한 개를 들어서, 붙이면은, 케이크 완성. 소원님, 많이 배고팠죠? 네, 조금 출출했어요. 여기 케이크를 먹으세요. 고맙습니다. 음, 맛있다. 이거는 꼭 사진으로 남겨야 해. 체크 체크. 이제 나서 수건으로 닦아야겠어. 여기에 있는 수건으로. 푸사 푸사 푸사. 수원이님 다음으로 이동할게요. 톡톡톡톡톡톡. 두 번째는 딸기팩을 하는 거예요. 여기 잠깐 누워있으세요. 네. 딸기팩을 준비해 볼까? 조금은 차가우실 거예요. 이제 위에다가 딸기를 올려드릴게요. 딸기도를 딸기돌을... 뿜뿜이. 이것만 이렇게 있으세요 봉신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알겠어요 체크+ 체크+ 체크+ 체크+ 다 됐으니까 떼어드릴게요 피부가 뽀송뽀송해졌어 진짜 힐링 난다 이제 원하는 옷을 입으면 돼요. 음. 이 모자 정말 마음에 들어. 음 이치마 모장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좋았어 오늘 이렇게 간다.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. 툭툭툭툭툭툭 툭툭툭 여기서는 딸기 빈슬 만들어줄 거예요. 먼저 얼음을 하나 둘셋셋 딸기빈스를 다 만들었어요 한번 먹어보실래요? 음 맛있겠다 너 같이 먹을까요? 네 같이 먹지요 업! 음, 시원하고 달콤달콤해 업! 업! 음, 맛있다 업! 업! 업! 어 벌써 빙수를 다 먹었어 다음은 탕후를 만들 거예요 탕후도 이박대기에다가 딸기를 3개를 넣어요 기다가 뿌려주면은 쭈욱 이제 됐다 여기 땅후도도엄성했어요 한번 먹어볼까 염+ 염+ 염+ 염+ 염+ 염+ 염+ 가 엄청 맛있 염+ 염+ 염+ 염+ 염+ 염+ 맛있다. 어? 벌써 다 먹었잖아. 엄청 깨끗이 먹었네. 다음으로 이동할게요.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마지막으로 딸기 쉐이크를 만들어줄게요 먼저 뚜껑을 열고 딸기 두개를 쏙! 한 개도 쏙! 이제 우유를 쭈욱 뚜껑을 닫고 여기 버튼 누르면 뚜 잉! 됐다! 이제 뚜껑을 열고 여기 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이것도 셀카로 남겨야지 몽신님 이번에 같이 찍어요 네 여기서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몽신님도 한입 마셔봐요 네음 맛있다 조니님도 드세요 음 언제 마셨어 너무 맛있어 음다 응, 먹었다 오늘 딸기도 힐링을 해줬는데 어땠나요? 완전 좋았어요 딸기밭 최고 최고 다음에도 또 힐링하러 올게요 오늘은 몽실이와 함께 힐링을 해봤는데요 이 코디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온 세상이 다 딸기여서 너무 좋았어요. 저는 딸기를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 책으로 힐링하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